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자 지금 매우 핫한 주제입니다 바로 스팀 국내 차단 논란이죠 현재까지의 여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게임 규제법을 규탄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으며 이를 위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인 이 게임 규제법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해외 게임을 국내로 퍼블리싱하는 바다게임즈의 대표가 6월 2일 하나의 트윗을 남기면서 시작됩니다. 해당 트위터에는 스팀이 심상치 않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힘들지만 조만간 한국 지역에서 많은 게임이 내려가거나 지역락에 걸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웹진인 디스 이즈 게임과 인벤에서 게이미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들을 단속에 나선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현 사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기사에 쓰여있는 부분을 보면 제32조 1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 게임물로 지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쉽게 설명해서 현대한민국의 게임법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불법게임물로 규정하며 개관인은 이에 의거하여 스팀에 유통하는 게임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들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서비스를 하고 싶은 업체는 위원회가 하라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달 말이면 실제로 스팀에서 내려가는 게임이 생길 수도 있다 원래 이번 조치는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등급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를 통해 행정을 진행했는데 최근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 해외 게임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사를 본 많은 게이머들 일반인들은 당연하게도 매우 격분하여 과격한 여론들이 생성되었으며 급기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현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몇몇 여론들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예전부터 게임을 탄압해왔지만 현 대통령은 현재 게임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했었고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사이에 마치 스팀을 탄압하는 듯한 기사가 올라오자 이중성을 보인다면서 사람들이 많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죠 그러나 직접 모든 걸다 따져보았을 때이 사태는 기존의 법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의 문제이지 갑작스럽게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자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32조제 1항에 대한 법률은 명확하게 말하면 2006년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의 연역을 살펴보면 그때부터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무려 14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불법 게임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가 스팀의 차단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되었나 일단 개관이의 공식적인 답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존의 해외 게임 사업자가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유통하고 싶으면 법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은 2006년에 제정된 매우 낡은 방식이었으며 이 등급 분류 심사를 받는 과정도 해외 게임 업자들이 직접 심의를 받기에는 돈을 떠나서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했으며 온통 한글로 페이지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국에 지사를 세우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등급 분류 신청을 해왔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개선하고자 개관위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어 좀더 간략하고 해외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쉽게 등급분류 신청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스팀에게 통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게임 못 참! 이런 뉘앙스보다는 네 그동안 힘들었지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으니 앞으로 이거 이용해 이런 느낌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언론으로 퍼져나가면서 마치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스팀을 차단하겠다 라는 식의 여론이 펼쳐지자 개간인는 물론 스팀측에서도 적잖은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바다게임즈 대표도 이런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해 당황함을 느끼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스팀에서 밴 당하는 게임 리스트는 가짜뉴스다 스팀 차단된다고 말한적도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다 해당 문제는 전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라는 등 현재 여론에 대한 당황감을 표출하였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이번 사태에 대한 법률은 2006년부터 제정되어 내려왔고 새로 생긴 법령도 아니며 그동안 개관인은 이를 봐주고 있던 거나 다름없었고 이번 사태에서는 그냥 해외 게임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려고 새롭게 제도를 개선한 부분이 약간 오해가 생겨 마치 스팀을 제재하려든다 라는 여론이 생긴 사태가 벌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복잡해진 이유는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가진 독특한 환경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각 국가에 맞는 심의를 받고 게임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스팀에 출시한 게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만한 트리플 에이 게임들은 전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강제성은 띄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심의 기구인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패키지 게임들은 미국의 최대 게임 도매점에 입점이 되지 않으며 각 콘솔 제조사들의 퍼블리싱, 라이센싱이 전면 배제가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일컫는 트리플 에이 게임들은 거의 반필수적으로 이런 심의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점이 필요없는 인디게임들이나 디지털 판매게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해외와는 다르게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트리플 에이 게임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일단 캐나다 북미 유럽 일본 독일 등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게임 심의 기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게 아이아크 국제등급분류연합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아이아크에 가입되어 있는 등급 분류 분기관들은 서로의 등급 분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esrb나 유럽의 패기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이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나 이제 스팀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소니 닌텐도 이런 회사들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싶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뭐 이건 어느 나라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스팀 같은 경우엔 공식적으로 한국에 지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약간 아마존이 한국어를 지원하고 몇몇 한국 주소에도 배송을 진행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약간의 편의를 위한 느낌이 강할 뿐 실질적으로 아마존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 기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게 제가 법대생까지는 아니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토스 문화상품권 등 한국의 결제 서비스 스 한글을 지원하긴 하지만 스팀은 한국에서 공식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 중에 하나인 부분이죠 이게 또 웃긴게 에픽게임즈스토어 같은 경우는 에픽게임즈스토어 코리아를 지사로 세워서 운영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스팀 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러다보니 한국뿐만 아니라 스팀은 여러 나라의 법령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은 물론 세금도 내고 있지 않아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스팀의 구조를 보고 약간 치졸하다고 여기는 바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실질적으로는 스팀에 대한 규제나 지역락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만 좀 단편적으로 보면 스팀의 이런 독특한 서비스 형태와 조금 엄격한 대한민국의 게임법이 충돌했다고 보는게 현 사태를 조금이나 정리할 수 있는 시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현 사태에 대한 조금은 냉정한 평가와 스팀이 가지고 있는 조금 특별한 서비스 방식에 대해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흉은 개관이도 아니고 스팀도 아닙니다 바로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번도 변하지 않은 날아빠진 법이 문제죠 대한민국 게임계의 흑역사라 불리는 바다이야기는 2004년에 출시한 국산 아케이드 게임으로 보시다시피 그냥 파친코 게임입니다 이 바다이야기는 당시 심각한 중독성과 도박성으로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며 정부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부러왔던 게임입니다. 이 덕분에 아직까지도 게임을 생각하면 바다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도박과도 같은 것, 사람을 망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게임 산업을 완전하게 죽여버린다 동시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결국 2006년 바다이야기가 문을 닫으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게임을관리위원회와 게임산업진흥법입니다 이렇게 바다이와 같은 도박성 게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등장한 법령 덕분에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게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이렇게 당시 상황을 보면 왜 이런 법령과 개관위가 등장했고 규제가 가득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간이 쭉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인 지금까지 몇몇 법령을 제외하면 법이 아직까지도 2006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과 어마무시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심의에 드는 수수료도 100만원을 상회하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며 이를 모두 진행한다고 해도 심의가 결정나기까지 짧아야 한달 길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자본이 넘쳐나는 대기업이 아닌 인디게임 제작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를 통하지 않고 자체 심의 권한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에픽게임즈스토어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체 심의 권한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했죠 이처럼 pc, 온라인 시장은 절차가 복잡한데에 반해 모바일 시장의 양대산맥인 구글과 애플은 자체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두 스토어의 정책만 지키면 쉽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과 매출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순 없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 스팀에 출시를 하는게 아니라면 대부분 모바일로 게임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의 모바일 편중도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볼수 있죠 온라인 도박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등장한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에 머물러서 아무런 제도개선이 없어 아이러니하게도 법령의 이름과는 반대로 현재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에는 이런 심의서류에 대한 간략화와 여러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듯이 현재 한국의 게임법은 낡았으며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라와 있는 청원의 내용도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취해야하는 행동은 개관위를 욕해하는 것도 아니고 스팀을 욕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바다이야기에 갇혀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죠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령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법이 구닥다리인 것을 인식하여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다같이 내준다면 게임 산업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9년에 플래시 게임을 탄압할 뻔했지만 많은 게이머들이 연대하여 이를 이겨낸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